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사천, 삼천포, 와룡산에 있는 백천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비가 버슬리버슬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촬영하기 엉망인데, 이와온거 사진이라도 한번 당하 가겠습니다. 이 백천사는, 신라무무왕, 663년, 의선대사가 창건을 한 사찰입니다. 한때는 8만구 암자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암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모 엄청나죠? 8만구라니까. 여기 백천사가 보입니다 입구를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세계 최대의 왕을상과 그리고 소가 목탁소리를 내. 목탁소리를 내는 소를 구경하러 물을 놓고 니다쭉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뭐, 저런 사찰은 어디에나 또 비슷합니다. 뭐, 돌 있고, 나무 있고, 또 사찰, 건물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또, 매 마찬가지고, 늘또 새로운 건물 짓고, 그렇네요. 나이 아, 색다른 것도 좀 있네요. 여기는 인도의 영향을 좀 받아서, 인도풍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갱매를 조금 있다가 한 번, 샥! 촬영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드디어, 와불상이 나왔습니다. 와불상은 중국에서 이 소나무를, 벼락맞은 소나무라 그러네요. 어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한국에 가지고 왔답니다. 세계 최대래요. 이 높이가 3m고 길이가 한 15m 정도 돼요. 이거는 바깥에 있는 불상이고요. 저 안쪽에 바로 약사, 마불상이. 예, 건접 촬영은, 그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주으로좀 땡겼다가 낫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규칙은 지켜야 되니까요. 자, 예. 예, 이렇게 해서, 마불상을 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꼭탁 소리! 누가? 속아낼 거야, 속아! 그소목탁소리 내는 소한 봅시다 진짜냐고요? 진짜 있어요 내가 봤어 영상에 담았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짓말 안합니다 자, 드디어 영상에 소가 나왔습니다 이 소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가면 더 크게 들려요. 잘하고 있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서단계 3년이면 풍월을 넘는다는데, 그거하고 비교가 해서는 안 되나? 사은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목탁 소리내는 소를 봤습니다. 이렇게 경남 사천에 있는 백천사 세계철이 와불산과 그리고 목탁 소리내는 소까지 봤습니다. 즉, 경매를 사진 촬영하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 힘, 힘이 됩니다. 진서 고맙습니다.